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니스트 이지원 선생님께서 스타네이 쇼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지원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인공지능과 음악이라는 책을 출판 기념으로 저희가 스피리오와 이지원 선생님의 듀오 연주를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이지원 선생님 연주 좀 부탁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이지원 선생님의 듀오 연주를 듣겠습니다. 이지원 선생님과 스피리오의 듀오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막 스피리오랑 듀오 연주 하셨는데 어떠한 느낌이셨는지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친구기 브람자 헝가리 대쓰고 리 워렌이라는 홍콩 피아니스트가 세컨 피아노를 치게 됐고 제가 벌스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직접 쳐보니까 정말 생동감 있게 그 진짜 리 워렌이랑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같이 연주하는 것과는 또 틀리게 진짜 같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예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 각국의 피아니스트하고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는 정말 지금 현존하지 않는 포로비치라든지 그런 유명한 옛 대가들과도 연주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주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스피리오가 나중에는 음악 레슨에도 굉장히 접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이 스피리오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의 그 뉘앙스랑 건망 깊이라든지 페달 깊이까지 다 잡아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면 은 피아노 건반의 깊이까지도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얼만큼 눌러라 아니면 네. 얼만큼 빠른 속도로 눌러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스타일웨이는 그거를 다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레슨까지도 이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레슨해 줄때뭐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듯이 앞으로 스타니는 원격 레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스탄웨이의 스피드 장점은 일단 피아노 자체가 고메 피아노죠. 그 최고급 피아노에다 하이테크놀지를 장착해서 연주자 느낌 그대로 재생, 재... 하고 있습니다 스타네이 아티스트 1,500명이 되시는데 그분들께서 스타네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스타네이 스피류에 저장되어 있는 곡이 한4 0 0여억 이상이 되고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1 0 0여곡 이상이 자동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지원 선생님께 말씀하신 듯이 한치 오차도 없이 연주자 느낌 그대로 재생했기 때문에 집에서 유정의 연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유자 연주한 그대로 재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이 레졸루션 플레이로 합니다. 네 이상 스타네 갤러리에서 페스 이전 선생님과 스피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연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코스모스 아키스탄의 쇼룸을 방문해 주셔서 스피리 우수성을 체험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 선생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